하다 보니까 냄비 단점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. 인덕션이 아니라 가스렌지다 보니까 센 불로 이제 요리를 하면은 저 나무 손잡이가 그을리더라고요. 그래서 항상 약하게 들어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. 저음통입니다. 돈 많이 모으려고 엄청 큰 저음통을 장만을 했는데 안에 그렇게 많은 돈은 있지 않아요. 수중에 있는 현금 잔돈들 10원 50원 100원 500원 1000원 이렇게 놓고 있습니다. 그래서 원래 한 5만원까지 모았었는데 중간에 한번 털어가지고 지금 2만 몇천원 있어요. 짤짤리로 10만 원 모으는 그날까지 수루미 사료 사가지고 박스 뜯었는데 택배 박스 열자마자 이런 슬픈 카드가 있습니다 수루미한테 더 잘해줘야겠어요 사은품으로 받은 장난감 공이에요 이번에는 나우 제품으로 구입해봤어요 수루미한테 베스트인 그런 사료를 찾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사료를 쇼핑하고 있습니다 잎이 떨어져서 플루이드 좋습니다 아무래도 걱정돼서 폴했습니다. 어 잘했어. 요 어, 잘했어 장교훈 선생님. 복수를 뺀 경우 그렇지. あんね、みゃんね。みゃね、それま。 전시회를 초대받아서 구 룸메 언니랑 전시회 보러 시민회관 가기로 했거든요. 구 룸메 언니 만나서 전시회도 보고 저녁도 먹고 언니가 수름이 보고 싶다고 해서 수름이 보러 나중에 또 오기로 했거든요. 월 말에 약속이 진짜 많이 잡혀서 본의 아니게 또 인싸 인싸의 삶을 살게 됐어요. 5월인데 너무 추워가지고 봄 날씨가 아니라자 가을 겨울 날씨처럼 너무 추워가지고 흰 바지 흰 티에 자켓 이렇게 걸치고 가려고요. 자라에서 구입한 플랫슈즈입니다. 키즈 제품이어가지고 뭉뚱한 것이 되게 귀여워가지고 일부러 키즈 제품으로 구입했어요. 짜잔! 가방으로 포인트 주려고 일부러 옷을 이렇게 무난하게 입어봤어요. 가방은 아초이 핸들백이고요. 색감이 진짜 잘 빠져가지고 색감 깡패! 가죽 질감도 적당히 힘있게 탄탄하면서 부드러운 그런 느낌이고 컬러감이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자석으로 클로징하는 가방이라서 이렇게 진짜 탁! 이렇게 닫히는 느낌이 딱 좋더라고요. 가방 속이 깊어서 수납도 잘 돼요. 크로스 줄도 있는데 이 핸들백은 그냥 이렇게 손목에 거는 게 제일 예쁘더라고요. 토트백처럼 들고 다니려고요. 이런 느낌으로다가 영상 찍다 보니까 시간이 빠듯해가지고 <웃음> 택시 타고 가야 될것 같아요. 안녕. 아, 가볼래? 가을까요 궁금 나홍준 세포가야 음. 먹어갔다 하고 다니지 알았어 요건 곱돌이 고 여기 옆에 뼈만 버려주세요 네냄좀그릇에 있어서 한번 잡아드릴게요 아, 아 자연스럽게 연기시키네 자연스럽게 미안해 좀 괜찮은가? 내가 움직이면 쉽지 않까나소없데 응. <웃음> 솔로왜 이렇게 지져 아까 냄티 하는 거 봤냐고 네. 원래 강아지 이렇게 냄새맡네 원래 좀 튀어요 아 진짜? 원래 튀는 스타일 <웃음> 계속 째려먹어 <째려보고>. 누겁다아 <웃음> 아까 네몸에달라붙 있는 서 내가 찍어먹어 <웃음> <웃음> 이, 이 소리에 놀래가지고 <웃음> 제가 미니멀리즘에 꽂혀가지고 살림살이를 당근마켓으로 다 갖다 팔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집이 엄청 넓어 보여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왜 이렇게 가득 채우고 살았나 싶기도 하고 왜 그렇게 버리지 못해서 이렇게 다 재워놓고 살았나 싶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책상까지 갖다 팔아가지고 네, 지금 책상 없이 이렇게 아이맥을 의자에다 올려놓고 살고 있어요 근데 진짜 책상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책상은 다시 살까 싶어요 완전히 다 비우지 못한 상태라서 집이 그렇게 막 깨끗하진 않아요 빔 프로젝터를 팔고 그냥 TV를 하나 사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고민 중이에요 너무 오래 끓여가지고 어, 라면이 다 불어 터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불어 터진 거잘 먹어가지고 괜찮아요 너무 익어서 맛이 없는 종갓집 파김치입니다. 먹을만은 해요. 먹을만은 한데 그갓 담근 그 파김치 맛이 안 나서 전 너무 아쉬워요. 맥도날드에 맥이 맥인 나와서 맥인도 사 먹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시켜 먹었어야 했는데 생각을 못하고 라면을 끓여버렸어요. 이제의꼴시 비싼 차을 빌려 타고 아니 모르냐? 거의 다 팠습니다. 눈치 빠르네. 또 원좋은 여자들은 팔아넘기거나 시작 가능하다고 검색하전 응. 집현전, 집... 지행상 <웃음> 같은 거야? Thank you.